안녕하잘 썼어? 잘썼습아예 x 어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 거슬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사랑들는거에요물알어 네네 어색하지?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앉아서 별로 그할 뭐 말은 없어요. 저도 그 인스타 이 DM으로 라 제가 희한하게 그날따라 원래 잘안 보는데 이제 그 전날 보낸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또저 원래 이렇게 막알려주기는거안 좋았는데 이게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런 사연이 알려지게 된게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른 거보다도 좋은 게 저는 그래 저도 힘을 받는 입장인 거고 또 이런 어또 승모처럼 지금 뭐 아픈 예? 또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분명이 이런 사연이 누군가라도 한 명이라도 보게 되면 거기서 좀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또 제가 조금 아팠을 때는 저한테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힘을 받는 입장이어서 저한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힘든 시점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을 진심으로 해주는 물론 많은 팬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팬들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되게 오히려 제가 힘을 더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져가지고 야구장 더 많이 아, 그래. 네, <웃음> 그때 부로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밥도 엄청 잘 챙겨 먹고 약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조금씩 줄어가고 우승한 선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힘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 이후로 크게 아픈 것도 없이 치료 쭉잘 받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유는. 근데 그것 따라 올 초에 그때 어, 같은 맞아요. 병원에 있던 그 건희라는 친구 네. 시구했던 거. 그래서 저도 그거나 네. 찾아봤었는데 네, 네, 네. 개막전 때. 그때 같은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나오고 나서 지인분한테 그 카톡을 받고 저도 알았어요. 이게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데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고 좀 처음에는 좀왜 아, 그랬지 약간 이, 이 생각을 했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어떤 물론 이제 네큰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로 제가 뭐한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히려 지금도 좀 부끄럽죠, 그런 거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